28. 워크숍 참조 자료 튜토리얼 워크숍을 계획하고 만드는 배경 자측 QR코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21 내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워크숍 강좌를 만드는 배경 디자인 데이터는 필자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워크숍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튜토리얼 워크숍을 계획하고 만드는 배경에 대한 생각을 나눠요 이 비디오 자료는 이 챕터를 관통하는 내용으로서 워크숍을 시청할 때, 코딩 훈련을 할 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사고를 학습하거나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데이터로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을 공유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참조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코딩 공부의 마음가짐과 워크숍 파일 공유하지 않는 이유 멤버십 전용 워크숍 혹은 콘퍼런스와 교육기관에서 실행한 워크숍을 제외한 대부분의 워크숍은 수업 내용 혹은 과제 내용에 대한 코드 파일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눈으로 코딩을 읽기만 하거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실제 타이핑을 쳐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코딩 공부의 마음가짐과 워크숍 파일을 공유하지 않는 좀더 자세한 설명은 좌측 QR코드, Q&A 57 코딩 공부의 마음가짐, 워크숍 파일 공유 안 하는 이유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지속적인 업로드 워크숍의 경우 단편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시리즈뿐 아니라 앞으로 올릴 강의 계획들이 있고요. 중요도에 따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따라, 필자의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유할 계획이에요. 따라서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는 수업들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고, 좀더 완성도 있는 수업으로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필자의 노력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8.1 디자이너를 위한 파이썬 워크숍, 파턴 후드산 스크립 팅 코딩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파이썬을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전공자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문서와 자료를 찾기도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어를 정할 때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3D 도구에서 파턴을 스크립 터너로 지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법으로 데이터 과학, 컴퓨터 비전, 이미지 프로세싱, 혹은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해요.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쉬운 언어, 활용 용도도 넓은 언어로 볼수 있어요. 디자이너를 위한 파이썬 다음의 강좌는 디자이너를 위한 파이썬 언어 수업으로 파이썬의 기초적인 문법을 다루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를 시키는 간단한 워크숍 강좌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파이썬 문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우측의 QR코드를 참조해 주세요. 디자이너를 위한 파이썬 01. 주피터 노트북 02. 파이썬 기초 1 2 03. 파이썬 기초 2 2 04. 파이썬 클래스 05. 파이썬 그래프 06. 파이썬 그래프 시각화 07. 파이썬 그래프 JSON 08. 파이썬 그래프 CSV, 공구, 파이썬 그래프 HTML 캔더 시각화, 탄큐어 코드 만들기, 추후 추가, 라이노 파이썬. 다음의 워크숍은 라이노의 파턴 스크랩팅에 관한 수업이에요. 만약 파이썬 문법에 익숙해졌다면 라이노 API를 통해서 어떻게 라이노의 명령어들을 호출하여 어떻게 원하는 도형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모든 도형의 기본이 되는 포인트의 생성부터 1D, 2D 함수를 통한 선의 형성, 그리고 라이노 API의 사용뿐 아니라 간단한 수학을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수업의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01. 라이노 파이썬 워크숍 라너스 웹센탁스 워크숍 02. 포인트 그리드 베이직 라너스 웹센탁스 03. 헬프 파일 온라인 튜토리얼 04. 라이노 파이썬 1차원 함수 05 포인트 그리드 2차원 함수 라이노 파이썬 질문 1애들 라인 함수 에러 06 2D 3D 포인트 그리드 패턴 07 포인트 클라우드 랜덤 08 포인트 클라우드 정규분포 09 포인트 클라우드 선형 회기 10 포인트 라인 폴리라인 11 라인, 라인 교차, 라인의 길이, 추후 추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챌린지 코딩 입문자용. 다음의 수업은 NJ 채널 멤버십 전용 강의로서 라이노 그라스호퍼의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파이썬으로 그 알고리즘을 작성하며 디자인 스크립팅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이에요. 특별히 좀더 전문적인 컴퓨터시 신호대산을 하기 위한 기본 알고리즘과 주요한 함수들을 파이썬 언어로 구현함으로써 특별히 3D 디자이너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특별히 지필 중인 가제 따라하며 입문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라이노 파이썬의 실습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라이노 도구에 익숙한 분 혹은 그라아퍼 스크립팅을 학습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되는 강의 시리즈예요. 내용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01 들어가면서 02폰 가져오기 03폰 만들기 0.4 폰 분해하기 0.5 실행 순서의 중요성 0.6 데이터 구조 시리즈 GH 컴포넌트 0.7 데이터 구조 west 파선 시리즈 만들기 0.8 데이터 구조 m a 도 n GH 컴포넌트 파선 0.9 데이터 랜덤 무작위 파선 10 데이터 랜덤 무작위 분석하기 파선 11 데이터 랜덤 무작위 현실적인 예 추후 추가 28.2 디자이너를 위한 C샵 디자인 스크립팅 C샵 언어는 파이썬 보다 좀더 강력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언어로도 볼수 있어요. 특별히 데이터 자료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 혹은 전문적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좀더 수월하게 구현할 수 있는 언어로 볼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언어인 만큼 윈도우 플랫폼에서 직접 작동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C샵 스크립트 환경을 제공해주고 혹은 아던 같은 소프트웨어들도 C샵으로 구현할 수 있죠. 디자이너로서 전문적인 코딩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C샵 학습을 추천해요. 디자인 스크립팅을 위한 C샵 기초 문법 다음의 강좌는 C샵 기초 문법에 대한 수업이에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C샵 언어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문법을 익혀두면 C샵이 지원되는 여러 다른 환경에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뒤에 설명할 라이노디자인 스크립팅 C샵 A와 B 그리고 유니티 C샵 스크립트의 수업의 선수 과목이기도 해요 이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자바, 파이썬 웹 환경의 타입 스크립트 혹은 자바 스크립트 언어로의 확장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00. 디자이너를 위한 C샵 기초 문법 워크숍 소개 01. Operators Variable Arithmetic 연산자 변수 사칙 연산 02. Type of Variable 변수의 종류들 03. cast 자료형 변환. 04. scope comment 변수의 범위와 comment. 05. 입조건문. 06. loop 반복문. 07. lay array 배열. 08. list l i 09. string 문자열. 10. dictionary and hash table dictionary hash table. 11. method method 함수. 12. 클센스 앤과 서플 C샵 컴포는 클래스 GH C샵 13. OOP 그리고 과서하업작 14. 클라스 멤버스 액세스 머드 파일 스겟사함수 15. 인헤리텐스 폴리몰피스 상속 다형성 16. 디자이너를 위한 C샵 기본 문법 3분 요약 17. 디자이너를 위한 C샵 이후의 공부 자료들 과 서플 C샵 워크샵 디자인 스크립팅 에피소드 A 다음의 수업은 C-샵드산 스크랩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업이에요. r a n 먼 Common API를 사용하지만 컴퓨테시노 지오메트리의 관점에서는 벡터와 포인트가 어떻게 란, 브 혹은 셀프스로 환산되고 랩반들 와프산테신과 마시지오메트로 데이터들이 변환되고 수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수업 시리즈예요. 수업에서 설명되는 방법론들은 r a n 환경을 넘어 보편적인 대산 스크랩팅 즉 지오메트리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변형하는 개념의 이해로써 다른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필수 수업이에요. 만약 다음에 수업을 다 마친 후 관심사를 정해서 전문 분야를 공부를 할때 필요로 되는 기초 개념을 잡아줄 수 있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01.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그라스하퍼 코딩 02. 라이노의 문법 그리고 그라스하퍼 03. 그라스하퍼 공부자료 레퍼런스 04. 포인트 라인 그리고 데이터. 05. 포인트 그리고 데이터. 06. 포인트 리스트 그리고 커브. 07. 포인트 그리드 그리고 서피스. 08. 포인트 커브 그리고 비랩 코스 r 익스 i o 션 09. 포인트 커브 그리고 비랩 러프 옵티메세션 앤디산 스페이스. 10. 포인트 그리고 솔리드 비랩 프레미티브 박스 o 더 e 11. 포인트 그리고 솔리드 비랩 프레메텝, 스피어, 엔닥싱, 카나케베디, 12. 포인트 그리고 트라이 메시 멀데시스, 에세스 카워스, 벨센트 코우넷, 13. 포인트 그리고 메시 스피어, 14. 에피소드, A 종료, 요약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과 서브 철 워크숍, 드산 스크립팅 피소드비 다음의 수업은 앞에 C# 을 활용한 드산 스크립팅 에피소드이 수업의 연장선으로 질문. 혹은 예제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추가 수업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에요. 01. 아파서비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몇 가지 생각. 02. Surface 파노웨이한 모박돌 폰스 브스 03. Surface 파노웨커브첼 프로젝트 스프 04. 트윗데이터 구조, 데이터 추출과 트윗데이터 만들기. 구독자 질문 Q01, 는 뭐지? 또 뉴는 뭐지? 구독자 질문 Q02, 시샷 컴포넌트, 저 아이콘은 뭐지? 구독자 질문 Q03, 랩부인, 유닛, r 프런스엔터 o 션 문제, 구독자 질문 Q04, 에펠슨 괄로의 의미, 그리고 더보의 의미, 추후 추가. 28.3 유니티를 디자인 스크립팅 시각화. Unity는 게임 엔진으로서 디자이너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알려져 있어요. Unity를 통해서 인터랙티브한 디자인 툴을 개발한다거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다양한 앱아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리얼타임 그래픽 환경에서 무언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강력하고 편한 환경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경을 구현하려면 디자이너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요. 왜냐하면 OpenGL 혹은 버큰과 같은 저수준 그래픽스 API로 그 환경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Unity를 활용하면 디자이너들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없이 바로 실제적인 코딩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VR, AR 혹은 메쇼어세신이 필요한 독립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죠. Unity b a s c s h 다음의 수업은 Unity의 기본 사용법에 대한 수업이에요. 유 n i 의 생태계와 문법 그리고 c s h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게임업작을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이에요.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인터랙티브한 디자인을 공부하시거나 VR, AR 혹은 실시간 그래픽 앱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 유용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베셋 01유 n i 소개 Design s c r i p t 02유 n i 작업물 소개 03 Unity 실행 Interface 소개, 04. Unity Game Object Components and Properties 05. Unity Game Object a n d e r t a c h Component 06. Game Object Transform Position Scale Rotation Lab c i c l e 07. Game Object Instantiate and Destroy a n d o b j e c t Pulling 08. Unity Send Message and Pop-Plan and Computational Design 09. Unity Game Object a n d e r t a c h Component 1. 10. 마세반 11, 레카스 12, 패킹 외젯바디 13, 커웨션 14, 키보드 반 15, 키보드 안 커웨션 16, 유아색 17, 유알반 18, 유아의 매 데다 19, CSV import file 20, CSV URL 21, j s o n URL 22, REST API. 23, obj 24, image 25, video cam, m a s h 26, procedure cube 27, procedure cube m a s h 28, m a s h bunny, design scripting and visualization examples. 다음에 수업은 unity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예제를 다루는 워크숍이에요. 앞에 unity 기초 수업을 들은 후 추천되는 수업이에요. 유 n i 의 실시간 그래픽 엔진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자인 솔루션, 시각화 도구 등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디자이너의 시각과 사고 확장을 워크숍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좌측 QR코드의 페이지 하단을 참조를 바래요. 01. u s m a p g e o s o n 02. World Temperature 03. World Globe 04. Soul Simulation 05. Regression, Regression Basial s e s i o n Canon Example, Data Collection, p r e d i c t i o n 06, Parameter Optimization, m a r i n a t e Algorithm, 추후 추가. 28.4. 웹 환경에서의 디자인 스크립팅, 드산 스크립팅한 웹 앞서 c 언어는 윈도우 환경에서 필요한 언어라고 말했는데요. 웹 환경의 경우는 그에 맞는 언어가 있어요. 이 워크숍 시리즈들은 웹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탑스크립, j a 스크립트를 바탕으로 2D, 3D 대상 스크립팅 앤메쇼어세신을 학습하고 웹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예요. 로컬 환경보다 웹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웹의 경우 데스크톱 여러 운영체제 혹은 모바일 뿐 아니라 브라우저가 지원되는 모든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서비스할 때 매우 유리하죠. 워크숍 시리즈들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Design Scripting a n v s Session, 와바. 첫 번째 파트는 탑스크립트 언어의 기초 문법의 학습 워크숍이에요. 실제적인 시각화 및 디자인 스크립팅을 하기 전에 언어의 문법을 알아야겠죠. 다음으로는 웹 환경에서 HTML 캔 n 스 API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2D 박터 드로잉을 학습하는 워크숍이 있어요. 3D 그래픽의 경우 왑즈의 기술을 사용하는데 3.js 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비교적 쉽게 3D 지오메트리를 화면에 그릴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예제를 바탕으로 웹 환경에서 디자인 스크립팅의 구현과 시각화에 대한 방법론을 학습하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탑스크립 배색, 자바스크립 타입 스크립트 문법 html 캔버스 4D 배쇼어세은 html 캔버스 API를 활용한 2D 시각화 퓨즈 스4 3D 배쇼어세은 3라이브러리 활용한 3D 시각화 프로젝스 앙드 삼포스 추가. 28.5 디자인 데이터. 프로그래밍 언어, 작업 환경, 소프트웨어 도구를 떠나서 기본기는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기의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적용하는 환경에 맞춰서 그 형식만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디자이너들은 무언가를 그리고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그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언어에 맞게. 환경에 맞게 코딩으로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태 쉐입 지오메트리 색 카울 이 가장 기초적인 핵심 데이터예요 상상 속의 디자인이 시각화될 때 1차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죠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핵심을 잘 이해하여 변하고 바뀌는 환경을 보다 쉽게 타고 넘을 수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할때 환경, 도시, 조경, 건축, 프로덕트, 이미지, 소리, 영상, 사용자 경험 등의 다양한 디자인 스케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수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결국 위에 핵심 데이터로 투영돼서 화면에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다음에 좌측 QR 코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00. 데이터인 디자인을 통해 디자인과 데이터의 적용 사례를 통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과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봐요. 다음의 수업들은 디자이너가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 디자인 데이터에 대한 이론에 관한 수업이에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벡터와 포인트, 라인과 면, 그리고 색에 대한 기초를 학습할 수 있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닥터 안폰 그래픽스의 핵심 중의 핵심은 벡터의 이해예요 해석기학, 아노웨덱, 지어메트리의 관점에서는 공간 정보를 기술하는 가장 작은 요소로도 볼수 있어요. 즉, 모든 디자인의 형태는 벡터로 기술이 가능하고 계산학적 기하학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벡터의 이해는 디자이너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고생했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각도는 잊어버리고 디자인을 공간의 기술하고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관점으로 벡터를 학습하기를 기대해요. 앞서 18.4 상상의 도구 수학에서 학습했듯이 각도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상상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다음의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학습해봐요 추후 추가 라인 커브 메쉬 모든 형태의 가장 중요하고 작은 단위인 벡터를 학습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벡터들의 관계성 커넥티베드일 정의하는 것이죠 어떤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라인 폴리라인 커브 메시 등으로 나누어 질수 있어요 즉 데카르트 좌표계, 컬티즌 코어넷 시스템 상에서 지점들을 어떤 형식으로 보관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추후 추가, 커러 형태만큼 중요한 것은 색이겠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색 데이터를 매우 정교하게 다룰 수 있고, 색 정보를 다양한 공간에서 투영시키며, 그에 맞는 컬러 컴퓨테이션을 적용해 의미 있는 데이터 구조로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어요. 책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워크숍이에요. 추후 추가. 28.6 디자인을 위한 인공지능, 머신 러닝, 데이터, 아, 암호, 때로 후드선. 냉소적으로 보면 인공지능만큼 오해가 많고 대중의 유행을 타는 기술이 또 있었나 싶고, 이러한 유행이 디자인 영역에 이와 같은 형식에 영향을 미친 적이 또 있었나 생각해봐요.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구현은 모든 일을 마법같이 해결하는 그런 상상력에서 오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데이터로 함수를 역설계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볼수 있어요 성능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난해한 비선형적 문제들을 매우 훌륭하게 설명하고 해결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이 활발하게 발전되는 영역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방법론 들이 연구되는 영역인 만큼 단언하기 는 무리가 있겠지만 큰 틀로 안드레 카파시의 말처럼 데이터로 프로그래밍하는 하나의 방법 서브웨어 2.0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AI 데이터 포우 디자인, 인공지능의 구현 방식 중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머신 러닝의 경우 데이터 프로세스를 할때 주로 쓰이고 딥 러닝의 경우 이미지 혹은 높은 다차원의 데이터를 프로세스할 때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죠. 디자인에서 어떤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예제를 통해 학습하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TypeScript, TensorFlow, and TensorFlow's image processing. Pandas and NumPy data process, data process and visualization. Smart drawing, smart command GAN, smart map tracer. Texture prediction, digital material suggestion, theme suggestion for mapping. Color process, color suggestion, personal color suggestion. Third place prediction, perception, and economic relationship, urban path suggestion. 3D geometry suggestion, voxel, smart 3D geometry builder, smart object suggestion for BIM. 22가. 28.7. computational design workshop. 컨퍼런스와 교육 기관에서 강의한 computational design workshop을 공유하는 섹션이에요. 워크숍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이론 수업과 실습이 병행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래밍의 문법과 computational geometry 혹은 CAD, 컴퓨터 에 s 디자인 프로그램의 파환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관한 설명뿐 아니라, 디지털 맵핑과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그래프를 이용한 도시 분석 등에 관한 워크숍이 있어요. d i 도 퓨처 a l Future s 다음의 수업은 Digit a f f e 재학술 대회에서 진행한 워크숍 시리즈예요. 웹환경에서의 컴퓨테시노 지어메트리의 구축과 변형 그리고 디자인을 위한 CAD 시스템이 구축과 매쇼어세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Design, Data, Geometry, and Visualization using Digital Media Data Design, Data and e s i g n Computational Design 한국어 강의 Day 1 Processing Data and Visualization in Digital Media Day 2 Data Processing using Python Day 3 TypeScript and HTML Canvas. Day 4 Computational Geometry and Geometry Class. Day 5 Pipeline for Data and Geometry Visualization or CAD System. Day 6 Digital Mapping Using ArcGIS, JSAPI, Workshop a s 그리고 네이버 카페. 소셜 알고리즘 SAA 7.0 Unity Numerac Network Analysis 한국어. 다음의 워크숍은 소셜 알고리즘 7.0에서 두 번째 유닛으로 진행된 워크숍이에요. 도시 공간의 분석, 네트워크 분석과 디자인에 관한 계산학적 접근을 한 수업 시리즈예요. SUR7-COD5-1.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2. 디자이너를 위한 컴퓨테이셔널 띵킹. 3. CAD 그리고 데이터 흐름. 4. 도시 디자인과 보행 환경. 5. 교통계획 분야에서의 공간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6. 케이스 스터디 캠브리지 지역 7. 이산도시 공간과 연결성 8. 데이터 구조로서의 지오메트리 그리고 시각화 9. NNA 투 b 스를 활용한 도시 공간 정보 분석 예시 10. 데이터 시각화, 이미지 데이터 s o s Zero Unit 2 Workshop 01 Python Basics c o l a b Tutorial Part 1, Encore 2. Python Basics in Collab and Tutorial Part 2, Encore. 3. Python CSV Visualization Numerical Image Utility Core. 4. a Excel Core. 5. w e i g h e d Network, Encore. 6. Excel Core. Saw so 7, 0 Unit to NJ and Wu Question Python 1, Core. Saw so 7, 0 Unit to NJ and Wu Question Python 2, Core. Digital Mapping Workshop, Rhino Grasshopper and Python. 다음은 뉴욕공과대학 NIIT 건축학과에서 진행한 디지털 맵핑 수업에 관한 워크숍이에요. 라노과 서브와 파턴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시키고 맵핑하는 수업 시리즈예요. 01 라이노 파이썬 맵핑 01 파이썬 기초 02 대다문의 표웨신 쓰야스피 03 JSON 지오 제이선 데이터 04 OSM 쉐프 데이터 05 DEM 데이터 공유 이미지 프로세싱, 디지털 맵핑 워크숍, JS, API 다음의 수업은 ESRI r c GIS의 JS API를 활용해서 웹 환경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맵핑하는 기초 워크숍 시리즈예요. 웹 환경에서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디지털 맵핑을 하고 싶은 분께 추천해요. Introduction to Mapping Sandbox for Mapping and Data v e s on Web 한국어 Mapping 워크숍 01 Introduction Mapping Workshop 2 Basic Code Structure Mapping Workshop 3 Accepted Visualization 추후 추가 Yassara j s a p r TypeScript Canvas 남조의 Mapping a n Visualization Azure j s a p r Resources 28.8 CAD 디자인 소프트웨어 구축 s a n d e r One CAD 사업소드 디박업은 만약 전문적인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서 디자인 솔루션, 플러그인, 애드온, 디자인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혹은 독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 환경을 넘어서 나만의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에 추천되는 워크숍 챕터예요. CAD 컴퓨터 에듀 뜻한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 다음의 수업은 윈도우 플랫폼, 혹은 웹 플랫폼에서 독립 스탠더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업 시리즈예요. OpenTK for Standalone CAD Software 1 OpenTK for Standalone CAD Software O2. OpenTK Starter to n OpenGL Platform, WinForm UI, MouseEvent, ActiveController, g i a c o m i n r i n o c a m i n WebApp for standalone CAD software. O1. WebApp Starter, 3G, TensorFlow, TypeScript Starter. O2. WebApp Starter, WBGL to GLSL, TensorFlow, TypeScript Starter. O3. WebApp Starter, HTML Canvas, TensorFlow. TypeScript Starter for CAD and Design System Web App for Standalone CAD Software 0 1 Desktop App Starter, Electron, HTML Canvas, TensorFlow TypeScript for CAD and Design System 추 추가 플러그인 애 d 온라 n Library 다음에 워크숍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 혹은 a d 온 o 그리고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수업 시리즈예요 1. Revit Dynamo C-Shop Design Scripting 어떻게 플러그인을 만들까? 2. 어떻게 라이노의 기능을 유니티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3. 라이노 플러그인 어떻게 만들까? 4. 라이노 그라스아퍼 에드온 어떻게 만들까? 추 추가 28.9 디자인 시각화 소프트웨어 활용 드산 휴주오 세신 엔드 사프트웨어 디자인에서 시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번 챕터에서는 라노의 기초 도구 활용법과 3ds m a x 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건축 시각화를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라노 3d 기초 개념 2에 다음 수업에서는 라노 소프트웨어의 문법 그리고 명령어의 사용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라노과 사부의 소개도 포함되어 있어요. 1. 라이노 라노 3d 기초 워크숍 소개 영상 2. 라이노 개념 잡기 3. 시작하기 그리고 Curve 4. Curve to c 수정하기 5. Surface s u r 만들기 6. Surface to s u 수정하기 7. Curve from Object to o b j 에서의 커브 r v e 8. g r a s s h p p e r 시작하기 개념 2의 건축 애니메이션 3DS Max and After Fact a r c h i t e c t u r Animation 다음에 워크숍은 3DS Max와 After f a c t 를 활용하여 건축 애니메이션 시각화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의 몇몇 팁들을 다루는 수업이에요. 1. 건축 애니메이션 3ds max after-fact 워크숍 설명 2. 건축 애니메이션 장면 관리 팁 s e n g l e image 3. 3ds max 애니메이션 그리고 예제 키 애니메이션 4. 파티클 애니메이션 particle 애니메이션 using 3ds max 5. 조경 환경 만들기 3ds max 플러그인 6. AfterFact 동영상 편집, 건축 애니메이션, 건축영상 프레젠테이션, 복앤 워크숍, a r c h i t e c 테 u r a l r e p r 다음의 수업은 필자가 2008년도에 집필한 책, 건축영상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하는 워크숍 시리즈예요. 3DS Max와 a f t e r f a c t 를 활용하여 건축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3D 소프트웨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지, 조명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후반 에디팅과 이펙팅 그리고 합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수업들이에요.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건축영상 프레젠테이션 Architectural r e p 01. 인 n t r o 건축영상 프레젠테이션 02. f o u n d 3ds Max i n t e r 와 애니메이션의 개념 이해, 03. f o u n d 건축 애니메이션 기본 04. 펀데신 애니메이션 응용 05. 악세사스 건축 시뮬레이션과 카메라 애니메이션 06. 악세사스 건축물에 대한 애니메이션 07. 엔 n v i r o 건축 시각화를 위한 소스 제작 및 주변 환경 표현 방법론 08. 컴 o m 션 후반 작업을 통한 합성법 및 애니메이션 09. a p p l i 애니메이션의 응용 10. 캐스터디 건축 프로세스 적용 사례 28.1형 디자인 시각화 드산 휴즈오 세션 디자이너에게 시각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화시키고 시각화시키는 능력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디자인 혹은 데이터는 반드시 시각화라는 프로세스를 거쳐 시각 언어 외주어 왕골지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필자의 3D 시각화 프로젝트 데모를 모아 놓은 첨조 링크에요. MJ Studio Design Visualization Demo Reel 2004, 2005, 2006, 2007, 2008. 2015 Studio Design Visualization Real Fifth Edition Masterplan for University of Sydney. Camera Tracking, Design 시각화 Digital Mockup, Design Visualization Aqua Scraper for Exhibition. 추, 추가.